성수 입장다 like,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 밥도둑들밖에 없어요 1, 2, 3, 4, 5, 6, 7, 8, 8 9, 10식초 반성이네 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 윤대입니다 이렇게 먹고 싶은 반찬들을 가져왔어요 콩나물 무침, 잡채, 대육볶음, 마일드 스팸이고 볼김, 그리고 미역줄기, 무생채, 깻잎나물, 그리고 오이 된장 무침입니다 시작은 스팸으로 원래 따끈한 밥에 스팸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아짱 맛있다 와, 스팸 짱 맛있잖아 콩 스팸을 좀 올리고 음 이게 좀 너무 맛있다 제가 아까 사온 김인데 가끔 곱창돌김 역시 김은 곱창돌김 이게 높아가지고 제가 요거 죄송한데 들고 먹을게요 흘릴까봐 진짜 좋아해 미역 줄기야. 저는 원래 약간 목 막히게 먹는 거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국물 없어도 잘 먹어요. 음. 어쩌면 이렇게 맛있지? 이거 거의 인터넷에서 산 그릇이에요. 네이버 쇼핑. 무생채를 올려서. 나름 이게 김밥이지 뭐. 먹으면 더 맛있는 기분 들지 않아요? 응. <웃음> 음. 역시 반죽. 그럼요, 음. 반찬. 집에 있던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계란후라이랑 스팸 올려서. 별게 아닌데 이런 게 그렇게 맛있어. 음. 조합하기에 따른 데 방금 그 조합이 진짜 너무 맛있네요. 비밀이랑 스팸이랑 계란이랑 같이 올려서 꼭 드셔보세요. 제육볶음입니다. 음 근데 이집 제육볶음은 그게 엄청 맛있진 않네요. 계란이 더 맛있다 스팸이랑. 아. 오빠도 밖에서 밥 먹고 있어가지고 똑같이 <웃음> 따로 먹어요 저희는. 너무 아쉬운데요? 밥에 이거밖에안 남았죠?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嗯 mm -hmm. 아무리 봐도 스팸은 <웃음> 진리야 스팸을 최근에 너무 맛있게 먹어서 스팸에 대한 공부도 했잖아요 스팸을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는 하와이랑 한국이랑 중국 외에는 많이 없대요 미국에서는 저걸 왜 먹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밥이 음! 잠시 계산착오가 있었네요 제가 한 숟가락을 덜 폈나 봐요. 실수를 바로 잡아야지. 공깃밥 이해차는 항상 물 말아 먹는 거 아닙니까? 음, 음, 맛있어.